사람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하, 예수 믿으면 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겠다. 죽고나 사나 먹고나 자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는 내가 억울한 말을 들을 수가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 않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되면 그 결심이 필요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만 하나님께 영을 돌리느냐?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첫째는 내 자신이 문제죠 언제나 내 자신이 중심이 문제인데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다. 하나님께 내 자신이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이다. 근데 예수 닮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섬김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알죠? 내가 섬기,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섬김이 뭐예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세. 사랑을 베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의 채널이 되는 것을 예수님을 담는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참된 성도가 된다. 아,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을 해요? 예배. 하나님께는 예배를 잘 드려. 주일을 좀잘 지켜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성도인지, 주일 지키는 거 보면 알아요. 주일에 관심이 없어. 도무지. 시간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나오고 바쁜문못 나오고 어, 여러분 어, 중요한 것하고요 중요한 것하고 바쁜 것 바쁜 것은 구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 바쁜 것은 뭐예요? 네. 구별을 한다고요 자이 중요한 거 바쁜 것이 뭐할같 주면 내가 장사고무라가서바쁘죽 싶겠어요 엄청 뭐 시간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근데 애가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요. 응? 그러면 내가 장사하는 것은 뭐야? 바쁜 거예요. 죽어가는 자식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은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근데 밥, 야, 이, 내가 지금 바쁘게 죽겠어. 야, 좀 이따가 너병 데리고 갈게. 나 지금 일 바빠, 바빠. 그럼 뭐야? 애가 죽을 뻔래 응? 우리는, 아, 이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바빠가지고줄못지 바쁘가지고. 근데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미국이 주일을 잘 지켰을 때는 세계에서 엄청풍 풍성한 나라고 청소년들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런데 주일이 이제 주일다안 다졌어요. 다가 미국 전체가 못다어요 근데 지금 토요일날 주일 안더 바뻐요. 노는 날이야 장사하는데 더바빠요 그러니까. 가게나 장사하면 주제를 지키기가 어려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업 시작하면 어려워. 이제 그때부터 바쁘니까. 어렵죠. 어,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일꾼을 못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일꾼을 모으니까 계속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몸이 무겁잖아요. 그럼 이제 하열도 하게 되고, 이 다리가 부르다가 힘줄이 막 축축 나오고 막 견딜 수 없다. 근데도 이거 고만두야 되잖아요. 하루 장사 안 해도 괜찮고, 애 해산하고 산모하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포기를 할줄 포기해야 돼요. 남편이 조금 더인다,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거 조치를 할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손님을 따로 절 갖고 으니까 죽디 살고 가 사는 거예요. 그럼 병원 입원하고 뭐 수술하고 그러면요. 맥값 절돈 들어가고 잘못 하면 사는 삶과 죽고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쁜 것과 중요한 것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게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애굽에서 아, 구원했느냐 면 목적이 하나 딱 나와요. 저들로 아이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더라. 이렇게 수역기에 딱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아요. 우리가서 예배 끝난다면 예배가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 생활 사는 자체가 예배예요. 전체가 예배예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찬송도 예배, 기도도 예배.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로 하는 게 있어요. 너의 몸으로. 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게 뭐요? 예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헌 신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산 재물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지요. 헌신과 봉사. 그런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모처럼 쉬는 날이잖아요. 친교하고 음식 다 먹는데 어쩜 이제 대개 젊은이들이 뭐라 하냐면, 어 아, 우리 집에서도 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설거지하고 이거 취하십니까? 못하겠다는 거지. 근데 바보지시. 예배들이 왔으면 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그 헌신하고 그릇 하나 닦는 거 쓰레기 하나 줍고 의자 책상 하나 정리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산 제물 드리는 예배 를 하나 기뻐하시죠 헌신과 봉사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없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하라. 자 그다음에 어, 이 세상의 아래로 세상에 대해서는 좋은 일좀 하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제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방해. 왜냐면 어뭐 삶이 개떡같이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믿는그 사람보다 더잘 더 살아,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교통질 뭐 질서도 잘 지키고 근데 믿는 사람이 많은 잘하는데 사람주 개떡같이 하니까 전도물이 확 막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삶의 모습 그대로가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대로 전도가 된다는 거지참 가정생활도 너무 잘하고 어렵고 힘들 때 아, 소망과 연걸을 가지고 자기도 어려운데 남은 위로하고도 없고 말이죠.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만나면 편안해. 그냥 마음이 좋아. 그래 자꾸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돈 받고 싶고 편안하고 그 그래, 따라서 예수 믿고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난 당신이 엔 아, 당신 싫어서 당신 믿는 예수 싫다 이렇게 되면 곤란 삶의 모습 세상에 좋은 일좀 하고 살자는 거죠. 자 위로 하나님께 예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선행 봉사 그 다음에 믿는 형제적끼리요 어, 우리가 형제의식 형제라는 것은 피가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아버지가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같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 는 친형제보다도 우리 는 천국을 영원히 가 함께 살아요. 한집리동거 우리 요 그래서 우리 우리 제가 소중한 줄 알고 우리 어, 우리 가아껴리고 도와주고 협력해우고우로우지고 그래서 참이교리 편안하다. 이렇게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떻우 과거 리우고 우리 우리 우왜 과거를 얘기를 해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사람의뭐 결혼 몇 번을 보기에 뭐 상관 없어요. 이건 그 사람이 미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는 하나님 묻지 않는다. 그런데 말만한 데가 교회예요. 팔 동안 사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그렇다고서 안 나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아래로는 그렇게 하고 위로는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으로 아껴주고 협력하고또안 믿는 사람 어떻게할 거예요? 좀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전도 선교 그러면 저는 임상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전도 선교를 하여튼 선교를 좀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전도 선교한다고 말도 못꺼냈다얘더라고요 지나면 선교들을 할때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그냥 훌륭하고 세상에 저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참 눈물 나는 일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 선진을 한다고 근데내 희생이 참 작았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요 축복을 막 엄청 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무지무지한 축복을 주실 것 같아 그리고 또 현재적으로 받아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든지 그 가정과 사과 모든 것을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에니는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인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돈 없으면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죠? 어, 삶의 목적. 영광. 하나님 영광. 그럼 어떻게? 1, 2, 3, 4, 5자 하나님 예배. 그렇죠자두 번째는 세상, 선행. 그 다음에, 믿는 자, 성도, 교제. 그 다음에, 불신자, 전도. 그 다음에, 자신, 자신, 성화. 예수, 닮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게 제일 첫번이었는데, 그 어쨌든. 수레 바퀴를 생각하면 수레 바퀴 가운데가 예수 닮음 위 아래 좌우 수평 수직 하면 다 되지요 쉬워요 어려요 그런데 네? 이제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 어려운 거지요 자 이제 둘씩 또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네. 예배관은 또 조금만 얘기해도 되요 예, 예 아이 그럼요 아니 <웃음> 자꾸 얘기를 <하고 웃음> 그걸, 그걸 마음에 적어 혼내겠어요 말이 많다고 아니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질문 속에서 배우고 아니, 같은 질문이 아니고요. 저는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어, 어, 예배 예배하는 거다 알고 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다른 분들도 다또또 또 다른 생각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하나님이 늘 말씀을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아이를 낳음으로써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즐기는 마음 그 자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내, 내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줬을 때 우리 애가 그걸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나는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를 즐기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하다못해 자연을 즐기는 거나 아니면 나에게 주신 나의 자녀를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저희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그 말씀을 예. 하고 싶었어요 아, 그건 맞는 말이야 여러분, 이제 요, 어, 여기 이제 이 예배가 있잖아 예배 이게 다 예배예요 예? 아, 말하자면 예배라는 뜻이 뭐냐면 가치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월은 어, war, 가치가 있는 것이고 쉽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치와 존귀하심을 인정한다.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가 장사하면서도 예배해 드릴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 내가 하나님을 소중한 영광 돌리는 그삶 사는 자체가 전체가 예배예요. 그 예배 중에 구별돼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가 있지요. 어,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고 하나님께 세상 나가 선행하는 것도 예배.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도 예배. 불신자 전자하는 것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건데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 사람 섬기는 거 예배.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어, 닮아가려고 이렇게 어, 성화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예수님, 전체 예수 님는 사람들이요 선타임 뭐가 좀 이렇게 정말 중요한 하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빠진 상태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지난번에 아 올해 전에 팬들날 목사님 오셨을 때그 집회를 전부 다 참석하고 싶어 했어요. 목사님께 기도 받고 싶고 하 전부 다 참석하고 싶어서 전부 다 앞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애들이 와가지고 베이비 시터가 필요했어요. 근데 아무도 베비시던 이안 하려고 그러고 애들은 애들대로 뛰어놀고 이렇게 막 시끄럽고 그랬을 때그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애들을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생각되는 게 아니라 예배라고 말씀드렸지요. 잘 아니,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음.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 돼. 그런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하고 정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밖에서 베비슈러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진짜 예배는 많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한과가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목표 다섯 가지 확실히 하셨죠. 이제 그렇죠왜 사십니까? 하나님 영광으로해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혼 돌리겠습니까? 위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어, 거기 여기에 보인 우리 찬양이하나있는데요 어, 여기에 보인 우리, 우리 찬양을 기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종 받은 자여라 너이 자리에 함께 회심을 하 d a d a d 187페이지에, 187페이지에 어, 나의 힘이 되신 여와요두 번째 나의 심이 되신 여와요그한번더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나의 심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구족한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었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증거수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센트럴 유니버시티와 커넬 유니버시티를 축복하옵시고 이번에 아버지 토론토 도 학교가 또 새롭게 오프리 데이사오니 이 학교가 잘운영되게 하시며 하나님 중국의 그 북경의 선교 일정을 오늘 중에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학교의 관계를 맺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애틀에 우리 한님퍼스피크유니버시티를 인수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오늘 중에 잘 되게 하시고 이를 관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되사오니 그늘일에 감사하며 이 예일 학원을 축복하옵시고 은혜와 국력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가정마다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셔서 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한 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 13과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서지 치 교회란 무엇인가 13과 149페이지의 13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워가지고 이 과를 배울 때에 어, 이 과를 배우고 나서 어, 어떤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겠는가 어, 골에 대해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 개념을 바로 알고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교회의 의미와 다섯 가지 기능을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 어, 기억하고 계실 성경구절이 꼭 하나 있습니다. 어, 사실 거기다가 가로하고 또 하나 성경구절을 기록하시면 좋은데 어, 교회하면 얼른 생각하시는 그 성경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교회에 데피니션 이 정의에 대해서 어,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의 정의,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교회 하면은 얼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어,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 교회의 정의를 내리는 두 구절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 거기 기록된 대로 우리가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겉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의뢰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이 말씀 속에서 어, what is c 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찾으면 고린도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겠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곧 네임니. 곧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어, 입은 자들 그럼 성도가 교회라고 나와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다 성도란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중생에서 거룩하여지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성도 에인트 성도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성도는 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합니다. 가족,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 또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는데 아주 중심되는 성경 구절은 음, 성도란 말이. 그러니까 건물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 성도 믿는 사람들의 무리, 성도가 바로 교회다. 이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데 또 나옵니다 여러 가운데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저희와 우리 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기동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불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을 그렇게 했지요 어,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어,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어, 이 성경구절이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인데 누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어, 여러분 교회는 아,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어, 믿는 사람인네 성도네. 이 한마디를 어, 아주 굉장히 아주 어, 중요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왜가뭔지를 몰라요. 음,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18장 18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20절.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 그 다음에 그럼 20 네. 음. 예, 그렇지요. 20절. 그게 몇 절이에요? 20절. 18절부터 20, 20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그럼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진실로 너희게이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면하늘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치면 무엇이지 구하면 하늘신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 예.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예, 교회가 되려면 몇 사람 모이면 돼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되니까 신랑과 아내와 남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 아셨죠? 세이 모여도 괜찮고 아들과 아 딸이 모여도 괜찮고 이웃 동네 사람이 모여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어, 초대교회그 교회는 처음에 한부 뭐로 시작이 됐다? 가정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어요 가정교회로부터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하나님의 가, 아, 가정이 바로 이제 교회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예요 어, 그래서 음,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이런 서로보이 있지요 어, 이제 그 말씀을 켜가시면서 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흑판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흑판을 한번 보시는데 어,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어,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 또는 예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품고, 예술을 품고 예술을 있는 사람. 예수를 품고 달,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 어, 여기 이제 믿는 사람 음, 그리스도인, 여기 이제, 어, 이 사람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명이 있는데, 어, 이렇게 사명이 있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이 사람의 사명은요, 첫째 예수 닮는 거지요. 예수 닮음. 예수 닮음. 예수 닮는 게 이제 섬기는 생활이야, 사랑하는 생활이니까, 이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닮아가고, 예수를 어, 배워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세상에 나가게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될 일은 뭐지? 하나님. 위로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 예배. 예배. 그렇죠? 예배.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밑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봉사. 봉사를 하지요. 그러면 믿는 사람. 수평적으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제. 예, 사, 사랑의 교제. 교제. 어, 서로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 거지요. 이 교제를 깨뜨리는 것은 누구 역할입니까? 마귀의 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어, 섬기고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왜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제일 먼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 하나 되는 것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족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가 깨져버렸어요. 애내동산에서. 그러면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고 아내보다 잘났고 남편보다 잘났고 세상 사람보다 잘났고 어,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래서 어, 교만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많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나 편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나 혼자 많이 벌고 싶고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가 안 됩니다. 이 교제가 잘안 되는 이유가 첫째가 뭐예요? 맞아요. 예,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 잘난 모습에 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 무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네, 자기 욕심 때문에 내걸 자꾸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사람이 불신세계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해야 전도해야 되지요. 전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째,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까? 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 은 어, 성령의 능력이 생겨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는 봉사항서에 헌신해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구만 이렇게 아,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라. 그 다음에 믿는 사람끼리는 어... 형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피가 같아야 돼. 그런데 이 집사하고 저거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 피가 같아야 돼요. 어, 피가 같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셨어요? 어, 이 사람은 오형이고 나는 A형인데 틀리잖아요. 그런데 모른 같아요. 우리 안에 그려면 영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같아요. 첫째는 두 번째는 아버지가 갖다 야 돼. 아, same father. 아버지가 갖다 야 되는데 이에성 집사도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둘 사이는 뭐예요? 형제 자매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같은 집에 살아야 돼요. 패밀리가 돼야 돼. 패밀리. 패밀리. 그렇죠? 패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같기 때문에 아, 우리는 형제라고 그래요. 첫째는 어, 하나님의 패밀리, 가슴 패밀리 두 번째는 same blood 피가 같고 세 번째는 same father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어,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의 교지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그룹이 무너지는 이유는 교만 두 번째는 아, 욕심 네. 어, 나만 편하게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어안 믿는 사람엔 전도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 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봉사하고 네 번째 형제끼리 교제하고 다섯 번째 어 이게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받아? 이렇게 했을 때 다섯 가지를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Glory, glory. We have to glorify God.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영광 그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저를 잘 보세요. 내 귀에서요 세 파나를 딱 떼어냈어요. 세 파나를 떼어내 가지고 그걸 복지하면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복지하면 안 나와요. 복지하면 나오지요. <웃음> <웃음> 둘리 양 같은 거막 나오잖아요. 아니, 예, <웃음> 네, 근데 그건 이제 생명공장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면 나온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이 세포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고 나의 전체 속에는 세포가 들어가 있고, 어, 잘 보세요. 하나의 세포, 한 세포, 한 세포 속에는 나 전체가 들어가 있지요? 나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 전체 속에는 세포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어, 그래서 나 속에는 세포 하나 하나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한 세포의 DNA가 딱 이렇게 나를 만드는 DNA가 딱 들어가 있어요. 나를 형성하는 DNA가. 마찬가지로 이 믿는 자, 여기 그리도인 믿는 자들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뭐가 되게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